111번째 리뷰 짠! 교촌치킨! 교촌 발사믹치킨! 가격은 18,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발사믹비네거를 활용한 교촌 발사믹치킨인데요 구성부터 한번 볼까요? 구성은 발사믹소스, 발사믹크림 디핑소스입니다 소스를 두개 주셨는데 우선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연한 교촌 오리지널 맛인데 뒤에 약간 새콤함이 있는 느낌인데요? 발사믹 소스는 치킨 위에 지그재그로 뿌려서 드세요라고 써져있네요. 소스만 먹었을 땐 되게 좁는데, 치킨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달콤한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디핑 소스에도 찍어 먹어볼게요. 개봉! 오! 음~ 아하! 크리미한 포도주스 느낌이에요. 보라보라해! <웃음> 음~ 확실히 찍어 먹으니까 발사믹 수초만의 향이나 풍미가 더 느껴지네요 발사믹 수초는 샐러드 드레싱과 많이 먹어서 이걸 치킨과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한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치킨은 교촌 오리지널에 되게 새콤한 맛이 가미된 느낌이고요 소스는 포도맛이 강하면서 약간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강했는데 이 치킨을 소스에 찍어 먹었을 때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좀 애매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짠단짠을 넘어 뭔가 신짠신짠을 신찬 의도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웃음> 저는 허니코버라레드코버가 맛있어요 <웃음> 발사믹 소스는 샐러드에만 넣어먹는 걸로 그럼 안녕!